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를 찾았어요. 금토는 나는 무섭던데. 펜트하우스 투 보느라 고들 다들 그거 추천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뭐 그거 추천 안 해도 뭐 시청률이 20%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할 드라마는 토요일, 일요일 밤 9시에는 빈센 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긴! 맨 처음 시정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무슨 마피아 얘기 하나 그래서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만나는 연기자들 하나하나가 이 감초 역할들이 기가 막히네요 어디서 서런 연기자들을 찾았죠? 조명도 너무 좋고요 연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빈센조 역에는 송중기고 한국에서는 전부 다 마피아의 까르텔이에요 아저씨 가회 전에 우리 돈좀 주고 가요 깨웠어, 음. 제 의뢰인은 여기를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홍차영역에 전효빈 그 전효빈 누군가 그랬더니 아또이 아가씨 또 연기를 잘해가지고 계속 계속 신인상을 탄 아가씨네요 개성있게 생겼는데 연기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야아 직업이네요 양아? 그리고 장준호 여기 옥태견 홍유찬 역 유재명 이 유재명씨 되게 영기 좋네요 홍차영은 변호사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아 카리스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효진 여러분 빈센조 꼭 보세요 펜트하우스 못지않은 시청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럼 토요일 밤에 고민될 것 같아요. 빈센조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일, 일단 빈센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펜트하우스로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가시지만 못 넘어가실 거예요. 빈센조, 나는 강추하고 싶어요. 와우, 대박. 배우들 연기 남을 할때 하나 없어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좋은 드라마 찾았어요. 한석 달은 즐겁겠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밤에 빈센조 강추합니다. 악은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쓸어 버렸으면 좋겠어. 악으로 아, 차단한다. <웃음> 시작이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독하고 강하고 뻔뻔하게 우리 홍차영이가 딸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요. 이제 화나서 그래. 난 무덤에 선배가 들어가는 게 싫어요.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 지금부터 판을 싹다 다시 찬다. 난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